해당 영상과 채널은 울산 시청자 미디어센터의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3분 리뷰의 김준식입니다 이번 제품은 로지텍 블루투스 키보드 K380입니다. 이 제품은 일단 회사가 로지텍인 만큼 극강의 가성비와 생산성을 자랑하는데요. 상품의 가격은 네이버 쇼핑 최저가로 29,890원에 3만원도 안되는 가격을... 아 맞다 배송비... 아, 생각보다 비싸기도 하고 저렴한 가격이기도 합니다. 헌데 저렴하다고 하는 이유는 뭘까요? 일단 이 가격에 이정도 키보드 효율성을 보여주는 것은 아마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 키보드의 장점을 간략하게 3분동안 여러분들에게 설명드리겠습니다. K380은 최대 3대 디바이스 연결이 가능합니다. 한번 연결해주면 기기가 계속 기억을 하기 때문에 다시 재연결할 불편함이 없습니다. 1번 버튼을 누르면 이렇게 맥이 연결이 되고요. 2번 버튼을 누르면프스4에 연결이 됩니다. 3번 버튼을 누르면 아이패드 연결이 되게 해놨습니다. 저는 이렇게 기기 3대를 연결하여 필요할 때마다 버튼만 눌려서 키보드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디바이스 변경에 걸리는 딜레이와 타이핑 딜레이 속도가 느리다라고 느껴본 적이 없을 만큼 속도 또한 괜찮았습니다 이거는 요즘 키보드는 거의 다 이렇게 해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윈도우 전용 키보드라는 것이 아닌 맥과 윈도우 간의 혼동을 조금이나마 줄여주게 되었습니다 정말 이건 역대급의 휴대성을 자랑합니다 크기는 매우 작아 저희 맥북 파우치에 언제나 넣고 다닐 정도인데요 높이는 12.9cm에 너비는 27.9cm입니다 일단 30cm를 넘지 않는 타이니한 사이즈인 크기가 감이 안 오신다면 너비는 대충 아이패드 12.9인치와 같은 너비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래도 감이 안 오신다면 이삭토스트 2개와 3분의 1 정도 크기 무게는 사람마다 개인적인 차이가 있겠지만 배터리 포함 무게가 423g으로 크기에 비해 다소 무게감이 있긴 하지만 어찌 보면 또 가벼운 무게이기도 합니다 일단 작은 크기의 무게도 어찌 보면 가볍다고 개인적으로 생각되는데요 이런 문제에도 타이핑과 속도 등 효율성에선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키감의 경우 다소 적응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요 기본적인 네모난 키판이아니 닌 동그란 키판입니다. 기계식이 아니기 때문에 쫀득쫀득한 기계식 키보드의 키감을 느끼긴 어렵습니다. 그렇다고 나쁜 키감이라고는 말을 못하는게 이 k 3 8 0만의 매력적인 키감이 있어 모든 키보드가 그렇겠지만은 적응만 하시면 정말 좋게 사용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해당 제품 설명에서는 두개의 배터리로 최대 2년간의 사용이 가능하다고 적혀있습니다만 제가 이 키보드를 사용한지 1년이 됐습니다. 아직까지 배터리 문제는 전혀 없는 것 같은데 배터리도 건전지라 간편하게 구매 혹은 교체가 가능하고요. 한번 사면 최대 2년 사용이 가능하다니 솔직히 귀찮 할것도 없을 것 같습니다. 장시간 사용을 안하면 키보드가 자동으로 수면 모드에 들어가게 되는데요. 그렇게 타이핑을 새로 치면 다시 바로 켜지게 돼요. 전원 버튼은 좌측에 있어 위아래로 끄고 킬 수가 있습니다. 상단에 있는 편의 기능은 잘 사용을 안하는데요. 말 그대로 편의를 위한 기능으로서 잘 사용하면 좋은 효율을 보여줄 것 같습니다. 네 장점은 여기서 다 들어봤는데요. 단점을 말씀드리고 싶지만 K380 키보드는 단점이라기보다는 개인적인 호불호가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키감과 무게 크기입니다. 이것은 개인 취향이라 단점이라고 하긴 어렵습니다. 그 외에는 아쉬운 점이 몇가지 있는데요. 이건 다음에 특별편으로 따로 여러분들에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리뷰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고요. 이 영상을 시청하시는 분들도 자신의 취향에 맞춰 현명한 구매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